교통사고로 신장출혈과 동맥경화의 공동원인으로 사망하였다면 기왕증 감액 규정은 적용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은 감액된 채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2다564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1999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노상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중 화물차에 추돌당하여 가슴과 배 부위를 운전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소해인은 신체 에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귀가하였는데 저녁 무렵 소해인이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고 팔이 뒤틀린 등의 증상을 보여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관상 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심장에 고도의 관상 동맥 경화 심비대 및 심근 비호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쟁점 나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심관상 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외부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잘 발병하는데 이러한 자극으로는 외력에 의한 손상, 과로, 운동, 중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인 자극이나 흥분, 기쁨, 슬픔, 분노, 강학등 정신적인 자극 등 신체에 어떠한 방법이든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심관상동맥 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은 정상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교동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의 요배부 근육 사이에 출혈이 있었고 우측, 후복, 막강의 신장 부위에서 비교적 많은 출혈이 있었으며 대동맥의 외막, 종격 등 폐문부, 쇠골아부에서 극소적인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출혈은 소외인의 신체 상태로 보아 심장에 무리한 부담을 줄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이 입은 출혈 등 상해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지라도 소외인의 지병인 동맥 경화와 겹쳐 사망을 촉진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쟁점다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 주장에 대한 판단 대법원의 판단, 쟁점과 인과관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분쟁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수익자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본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쟁점 다 기왕증과 약관 해석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해보험의 보통약관 제29조 제1항에 피보험자가 약관 소정에 상해를 입고 이미 존재한 신체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약관 소정에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피고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한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적시되어 있는 바 기왕증에 의하여 생긴 부분을 공제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약관 소정의 상해가 이미 존재한 신체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중하게 된 경우에서 중하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약관 소정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미 존재하던 기왕증인 심관상 동맥 경화와 약관 소정의 상해가 겹쳐 사망을 촉진시켰다고 보는 한 위약관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로서는 기왕증의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한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급한 시와 같은 이유로 들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약관의 해석을 그리친 나머지 성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기왕증 기호도를 공제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